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에니어그램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특히 요즘 시대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은 곧 피죠. 생명줄입니다. 피가 안돌면 사람이 죽잖아요. 돈이 안돌면 경제가 바로 올 수도 파는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인간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죠. 그렇다고 의식주 같은 거에만 돈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돈쓸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벌어야 쓰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고 돈을 쓰지만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요 돈을 쓰는 목적도, 돈을 쓰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의 차이도 크죠. 원래 쇼핑은 남자보다는 여자와 훨씬 관련이 많습니다. 백화점의 주 고객이 대부분 여자잖아요. 그리고 업무와 무관하게 온라인에 접속했을 때 쇼핑몰을 보고 있는 경우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죠. 근데그 대부분이 옷이나 가방, 구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런 성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 왜 그런데 시간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자제품 쇼핑몰엔 남자들이 훨씬 많죠. 이런 건또 여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애니어그램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감정 유형은 2번, 3번, 4번이죠. 자기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원래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2번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많이 씁니다. 자기 자신한테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는 2번도 많아요. 심지어 자기는 굶으면서도 남한테 밥사 먹으라고 돈 주는 2번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엄마가 애들한테 그렇게 하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게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들이 착해서 그런 거겠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들의 자기 이미지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은 자기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의문이 생겨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나답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유능해지기 위해 돈을 많이 씁니다. 학원비나 체력단련비 뭐 이런 자기개발 관련 분야에 지출이 많아요. 이런 건 참 좋은 거죠. 이런 면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죠. 개인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문제는 3번이 유능해지기 위해 돈을 쓸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쓸 때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달라요. 전자는 확실히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후자는 과한 경우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 듯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실속이 없다는 거죠.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빚에 쫓기는 사람 중에 의외로 3번이 꽤 있습니다. 예, 놀랍게도 그런 3번이 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4번은 돈 쓰는 방식이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아요 돈 많이 쓰고 다닌 걸 경멸하거나 속물근성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아예 명품만 쓰는 사치스러운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차별화라는 거죠 난 니들이랑 달라 바로 이게 4번에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차별화를 양쪽 극단으로 하는 거죠 아주 적게 쓰거나 아주 많이 쓰거나 하는 걸로요 그게 다를 뿐이 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남과 똑같으면 자기 존재에 의문이 생겨나거든요. 살 맛이 안 난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 유형은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을 쓰는 게 혹은 타인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을 쓰는 게 타인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어떤 사람들에겐 매우 아까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돈쓸 바엔 나한테나 주지 이런다는 거예요. 특히 사고 유형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로 이들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돈 쓰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는 스타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이 너무 과하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지출을 할 수도 있어요 감정 유형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한 문제라면 사고 유형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고 유형은 미래를 추측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대비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거죠. 자, 사고 유형 5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5번도 4번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극과 극이란 얘기입니다. 5번 중에는 돈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부자들도 많죠. 부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는 빌게이츠고요. 우리나라에선 이건희잖아요. 모두 5번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5번이라면 돈을 쉽게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는 거죠. 사고 유형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5번이 특히 심한 편이죠. 위드로이기 때문에 고립감을 많이 느껴서 이제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축적은 5번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향이 지식으로 가면 지식인이 되는 거고요. 특정 물건으로 가면 수집가가 되는 거고요. 돈으로 가면 모아도 모아도 더 모으려고 하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만 보면 5번보다 더할 수도 있는 사람이 6번입니다 6번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죠 근데 6번은 돈 자체보다는 돈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적은 것도 걱정하지만 너무 많은 것도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도 골치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커진다든가 인간관계가 소원해진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남들 보기엔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6번은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6번이 돈을 모으거나 돈을 쓴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5번이 더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각종 문제를 다 피하면서 최후에 살아남는 사람은 역시 6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5번과 6번에겐 일종의 위기 의식이 돈을 벌거나 쓰는데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7번은 어떨까요? 7번의 이름 중 하나가 낙천주의자라고 했죠. 낙천주의자라면 걱정이나 위기의식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확실히 7번은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에게도 역시 위기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6번처럼 최악의 사태에 대한 걱정 따위가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의 성공, 즐거움, 기쁨, 쾌락 이런 걸 자칫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같은 거예요. 사실 7번은 9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유흥비 같은 걸로 돈을 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오는 거좋아한다그랬잖아요 너무나 재밌는 게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무조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어서 나중에 수습하더라도 일단은 질러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도박성 같은 것도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7번은 남들보다 기회를 일찍 잡아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잘 나가다가 한방에훅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인생도 7번엔 많아요. 아까 빌 게이츠가 5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7번이거든요. 두 사람 인생 그래프가 아주 다르죠. 지금은 애플이 1등이니까 잡스가 이겼다고 봐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능 유형의 돈에 대한 태도는 물론 본능과 관련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본능이란 우리가 익히 하는 본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욕. 성욕, 지배욕, 공격성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본능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타입이 8번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곧 전쟁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8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그 전쟁을 치르는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8번이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어 라고 결심한다면 그 이유는 3번처럼 잘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7번처럼 각종 값비싼 쾌락 및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무자비한 전쟁터에서 승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역표시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산책 나간 강아지가 전봇대나 가로수에 마킹하는 것도 그런 거죠. 알고 보면 사람도 비슷합니다. 바다못해 포정마차도 아무데서나 못하는 거잖아요. 자리세 내고 들어가야지. 회사나 관공서에 취직해서 조직 생활을 해도 그런 게 있어요. 뭐 텃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죠. 심지어 애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학생이새 학교 적응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영역 본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조폭이 관리하고 지배하는 영역을 전문용어로 나와발이라고 부르죠. 자오해하지 마시고요. 8번이면 무조건 조폭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8번은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군인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일을 할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나와발이 관리. 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그가 8번이라면 나와바리 관리를 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많이 필요하죠. 정리하자면 8번에 있어서 돈이란 철저히 도구라는 것입니다. 전쟁 혹은 나와바리 관리의 도구. 라는 거죠. 1번은 8번처럼 본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타입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스타일이죠. 8번은 필요하다면 돈을 노골적으로 추구하지만 1번은 돈을 강력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1번은 돈조차도 정의의 돈과 불의의 돈으로 구분합니다. 돈의 취득 절차와 과정 그리고 사용방법과 용도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죠. 돈에도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돈의 선악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1번은 그걸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칼처럼 문제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따라 어떤 돈은 선이 되고 어떤 돈은 악이 되니까요 1번이라면 항상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번에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덜한 사람들 또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그런 1번의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데그 기준이 일본이 믿고 있는 종교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아버지가 자식한테 노는데 호트로 돈 쓰지 말고 그 휴가비 현금으로 내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약하죠 훨씬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남이 쓰는 돈은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본인이 쓰는 돈은 너무나 정정당당 위풍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은 본능을 억누를 뿐이지 그 역시 본능 유형이라 본능이 상당히 강한 편이어서 오해받기가 더 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9번은 본능 유형이지만 얼핏 보면 전혀 본능 유형 같지 않죠. 이들은 자기 자신의 본능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비슷하게 돈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잘못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본능이 강한 편이어서 배고픔을 참기 힘들어하는 구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잘 먹는 편이죠. 또한 졸음을 참기 어려워하는 구본도 정말 많고요. 대체로 잠이 많은 편이죠. 이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평상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험을 몇 차례 한 후에야 비로소 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요 한마디로 배가 고파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본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했죠. 습관적으로 형성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있을 경우 돈을 아주 많이 벌 수도 있어요. 9번은 계속합니다. 이걸 이너시아라고 했죠.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면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